오, 안녕하십니까? 와. 와. 오. 설기안입니다제 51회 미스터 YMCA 선발 대회. 네, 이거는 세계 선수권. 세계 선수권대에서요. 네. First place n d 이걸로... <웃음> <웃음> 오. <웃음> <웃음> 오. <웃음> 사실 제가 이제 팔 운동은 진짜 많이 안 했거든요. 팔이 또 굵어야지 보디빌딩 하는 사람으로서 팔이 좀 받쳐줘야 됩니다. 조금만 네거티브, 약간만 빠르게 하더라도 빠르게 하더라도 네거티브가 걸려있는 상태. 넷, 다섯, 둘, 셋, 가슴 열어주시고 넷, 자 아, 자, 가자 가자. 여덟, 아! 두 개만 더. 자. 자, 마지막. Come on! 치팅하치팅하세요 보세요. 아, 선생님 a t i 선생님 h e a t i n g Cheating. Cheating. Cheating. Cheating. c h e a t i n 끝났다. 자 하나 어... 둘 좋아요. 아, 와주세요 자, 마지막 튕기지 말고 지그시 넷. 두 개만 더 할게요. 아! 어... 가서 하나만 더 할게요. 가고 자, 여기서 바로 이거. 바로 아... 이거. 자, 쉬지 말고 이거. 자, 여기, 여기요. 여기요. 왜, 왜, 왜, 왜? 여기, 여기, 여기, 여 왜. 이거 하라 이거, 하지, 이거, 하세요. 그대로 바로 열 개, 자, 열 개, 10개, 열 개, 만, 자, 자, 하나, 자, 가벼운 거예요. 가벼운 게 둘, 빈바, 빈바, 셋, 좋아요. 끝까지, 아홉, 자, 손목 꺾이지 않게, 끝까지, 천천히, 천천히, 천천. 이게 이제 디센딩이라는 방법인데, 고중량으로 이제 할수 있는 만큼만 하시고, 저 같은 경우, 이제 열 개가 채워지지 않으면, 어, 절반 정도 무게로 한번더 진행을 합니다. 자, 손목 많이 꺾이지 않게 어. 처음에 반동을 조금 더 치세요, 세게. 그렇죠. 어. 둘! 자, 치시고! 어. 셋! 네거티브! 치고! 어. 다서 하나! 둘! 어. 나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둘. 아홉. 자 올라갈 때 손목 열리면 안 돼요 에이. 마지막 아 와, 진짜. 진짜 맛있네요 아니 근데 팔이 좋다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? 아 그래요? 어. 네. 들어 올렸을 때 덤벨 모양이 이제 이렇게. 네. 오히려 이제 저희들은 들었을 때 약간 얘를 틀어주기도 하고 아, 이렇게요, 바깥쪽에 팔이 네. 화가 많이 났네. 단두수 축되는거 느끼시고. 어. <웃음> 이팡 터질 것 같아요. 아. 전환군이 음. 엄청 좋으시네. 네, 저 전환군 운동하나요? 지금가 이 터질 것 같아요. 뭐 어디라도. 좋아집니다. 었어 <웃음> 오, 자, 두개 더, 두개 더. 두개 더. 여덟. 자, 다 왔다, 다 왔다. 오, 좋다. 파이팅 자, 좋아요. 자, 아홉. 마지막, 마지막. 자, 마지막. 가자. 버티고. 오, 좋아요. 라스트. 한번더해 보고. 음 자, 마지막. 음 야, 이건 안 된다. 음 자, 바로 7기로 음 바로 내려놓고 음 쉬지 말고 바로 갈게요. 음 어. 자. 10개예요. 하나. 너무 리다 마지막. 왼쪽은 좀 왼쪽 괜찮은데 유놈미잘안 들어요 말을 자 얘는 이제 이두근의 피크를 살릴 수 있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두가 뽕끗해지길 원하신다 그러면 네, 진행하시면 좋고 팔꿈치가 떨어질 때까지 들지 마시고 떨어지기 직전부터 떨어지기 아, 아, 그래서 그 상완골이 다 붙어있는 상태에서 팔을 접어주시면 돼요 8홉 좋아요 10 하나, 둘, 이 부분하고 여기 안쪽 둘, 하나, 좋아요, 둘, 셋, 하나, 좋아요 와 여러분 실제로 보면 그 영상에서 봤을 때 제가 사실 좀 어, 되게 어저이로거든요아 되게 어저이처럼 아 <웃음> 아, 보였던 게 아 근데 실제로 보면 안 그래요 제또 목도 길고 제가 지금 길고 길고 굵어요 좋으시겠다 <웃음> <저 모르겠다. 웃음> 엄청 좋죠? <웃음> 이건 무슨 운동입니까? 얘는 이제 삼두인데삼두는 이제 왜삼두인지는 아시잖아요 여기 어, 세갈리 있어 세갈리 했으니까 <웃음> 그 중에서 이제 외측두 외측두를 타깃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이렇게 목 앞쪽으로 밀어내는 방법이 있고 여기서 아 이걸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하는 거잖아요 네, 네. 일반인들이 네. 많이 하는 이렇게 직각인 상태에서 몸으로 가지고 오는 폴을 그리는 방법이 있고 여기서 수직으로 내리는 팔꿈치 접었다가 피면서 이세 가지가 다 달라요 조금 나, 낮은 위치로 갈게요 그렇죠 네. 팔꿈치는 어떻게 할까요 팔꿈치는 이 밀어낼 때 살짝 들어준다는 느낌으로 하세요 어깨 너무 낮추지 말고 어깨도 같이 살짝 들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해서 여기에 집중을 하는데 힘이 엄청 잘 들어가요 오, 엄청 잘들어요 역시 삼두를 많이 써서 운동하신 분이라 삼두만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키우니키 17년입니다. 여덟 와, 자율통이 아, 느껴져요. 열 아, 자, 두개더 하나 <웃음> 세개더둘셋 <웃음> 자, 두개더 여기 엉덩이 밑에 내려놓고 아 허리 이렇게 받쳐서 이렇게 아 하면 허리가 편편한 부분이 다 닿아요. 여기서 어깨 뒤로 보내서 장두근 땡기게 해주고 접었다가 수축 여덟 으악. 두 개만 아홉, 마지막 손목이 지금도 마지막이 살짝 꺾였어요 예. 제 허리도 꺾이고 제 마음도 꺾이고 다 꺾였습니다 두 개만 아홉, 버티고 버티는 것만 으악. 내릴 때 버텨보세요 버티면서 내려요 오케이 오 여덟 아홉 열 다섯 개 어, 하나 둘더 내리고 셋와 이거 작,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셋 좋아요 넷 다섯 여덟 으야. 저기 샀어요 여덟두 개만 으이, 아홉 자 그러니까 마지막 자 여기서 디센딩 한번 해봐요. 한번 해봐요. 팩. 가벼워, 가벼워, 가벼워. 천천히 같은 속도로. 셋. 이 장두랑 이 내측두 나뉘는 거 보이죠? 시합 준비할 땐두번 해야 돼 하루에. 두 번씩 해내야지 몸을 이제 쌓아갈. 수 그러면 총 그러면 일주일 여섯 번 한다면 총 열두 번씩이요 근데 이제 하체 하는 날은. 오 운동 좀 쉬는 편이거든요. 좀 하체가 그러니까 상체는 두번 운동이 많으니까. 근데 저한테는 그 귀멸 안 물어봐요. 왜? 예. 귀귀칼. 그러니까 뭐 게임이라든지 뭐뭐 뭐 그런 애니메이션 같은 거 절대 안 보는데 예. 이제 왜 봤는지 알아요? 약간 사람 댐데미를 그걸로 따지더라고. <웃음> 아, 귀칼 봤어? 봤죠. 이거 봐야 <웃음> 봐야 되는 건가? 왜 진짜 보셨어요? 봤어요 저. 아니 어, 아니 솔직히 가면 보셨을 때 어땠어요? 재밌었어요? 재밌었어? 어 진짜 재밌었어요. 그래요? 아 이거 아, 이게 진짜? 거데아 아, 진짜로. 그냥 그래, 보셨어요? 아가. 무한열차를 네. 보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시리즈 지금. 그래 나도 그렇게 있어요. 어. 무한열차 보고 어, 와 이거, 이거 안 되겠다. 어, 어 봐야겠다. <웃음> 해가지고 지금 한 중간 정도 지 왔어요 지금 그 너무, 너무 재밌는 거야 진짜로 저는 조금 못 따라올 수도 있겠다고 라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수행능이 좋아서 마지막까지 그래도 집중도가 괜찮았어요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수하셨습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,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조용하셨습니다. 조용하셨습니다.